안녕하세요! 모영생이다 뭐 찍! 2020년이 밝았습니다 찍! 2020년은 김치띠입니다 찍! 그래서 이렇게 자기적인 퀴머니 책을 보여렸습니다 찍! 여러분들 2020년이 됐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다 찍! 2020년이 되자마자 검은사막 모바일 유튜브 구독자가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찍! 2만 명!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이벤트를 가져왔어요 내용이 무엇이냐? 작년에 모영순이나 에모링 컨텐츠 중에 재밌게 보셨던 적어주시고 또 올해 2020년에 보고 싶으신 거를 댓글로 두 개만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쿠션인 쿠션 이을 스무 분께 드리도록 하시는데 시 g 로넣어주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아이, 귀여워. 아이고 이거 사이즈 정도 돼요.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하고 요거를 스무 분께 드리겠다 지 장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올한해또 원하시는 거다 이루어지시는 한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고도 가시고 강화도 착착 붙는 2020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